벨라, 뭐 먹어서 얼굴이 그렇게 됐어? <웃음> 벨라 블루베리 먹었어? 블루베리 그렇게 맛있었어? <웃음> 벨라 수영났어 어? 우리 아이리는크레페리 좋아하고 크지? 어? <웃음> 벨라, 뭐 먹었어? 뭐 먹어서 입이 그렇게때까해졌어 근데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별로 뭐 먹고 싶은 사람이야? 엄마 봐봐. 이거 먹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이를 먹고 싶은 사람인가? 그래. 먹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야 돼. 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엄마 와봐. 엄마, 와봐. 엄마, 와봐. 엄마 와봐. 어디 와봐? 어디 와봐. 엄마 어디 와봐. 어디 와봐. 엄마 어디 와봐. 어디 와봐. 어디 와봐?